티비를, TV를, 올레티비를 TV를 보는데 어느 순간 예고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퀸덤이었습니다 퀸덤 예고편이 들어가는 순간 어머! 저건 내가 봐야 해! 그래서 바로 퀸덤을 검색해서 봤지 1화부터 씨. 아이돌 덕후로서 진짜 너무 행복해요 와그 오프닝 무대부터 아주 그냥 작사를 놔버렸는데 개인적으로 소연씨의 그랩아이들의 소연씨가 랩하면서 막 겁나 멋있게 나가고 막어 이렇게 하는데 진짜 왕관이 보였어 왕관을 쓰고 있는 여왕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 있지 그게 나에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와 거기 막 보는데 진짜 무대를 생각도 안 했는데 너무 볼 때마다 소름 끼쳤어 이게 항상 아직 데뷔하지 않은 분들에 보다가 이 연차 쌓인 아이돌들이 만들어내는 경연 무대는 가.. 아, 진짜.. 우와.. 정말 이건 다.. 다 마마급이야! 역대급! 보지도 못한 무대 그가서 보신 분들 진짜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제가 또 오마이걸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거 보셨죠? 제가 회사원 에 A님 메이크업 해줄 때도 오마이걸 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원하는 느낌은 약간 오마이걸 요정요정어 판타지 진짜 오마이걸의 동화적이고 몽환적이고 약간 신비스러운 그 노래들이랑 컨셉 좋아해요 왜냐면은 오마이걸은 개인적으로 그 코디 스타일리스트 분 진짜 칭찬해 안무도 너무 잘 만들고 그 노래도 너무 좋은데 이번에 커버 무대였는데 데스티니 무대를 전통적으로 한국 국악적인 요소를 깐 다음에 거기에 막 이막천 가지고 나와서 어 그럼 너무 좋아하거든저막 사극풍 사극 드라마 너무 좋아하는데 처음부터 나를 깜짝 놀래켜주더니 중간에 랩 나오는 부분에서 이치마이다가 천으로 꼽아가지고 흰 천으로 꼽아가지고 치마처럼 만들어서 그 안무하는 동작도 너무 멋있고 중간에 좀 잠잠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막천확꽉하면서 하이라이트로 막막 가는 부분에서 진짜 심장이 먹을 뻔 봤잖아요 이치마이다가 천으로 꼽아가지고 흰 천으로 꼽아가지고 치마처럼 만들어서 그 안무하는 동작도 전부 다 거의 그 그룹 회의하면서 나오는 건데 너무 와그 무대 진짜 역대급이었어요. 그리고 AOA도 사실 멤버가 빠져가지고 되게 걱정을 했었었는데 확실히 연차가 주는 그 경험치는 따라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설현 씨 보이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그 영상 보여드린 적 있죠? 어떤 남자분이랑 설현 씨랑 그다음에 아역 남자랑 여자 애기랑 이렇게 넷이서 나와서 노래 부르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음색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설연씨는 너무 얼굴과 몸매가 너무 이슈가 돼서 이 음색과 어, 이 정도면 노래를 너무 괜찮은데 이게 사람들한테 안 보이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음색이 너무 잘 보였거든요 너무너무 좋았어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오마이걸의 또 그런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또 보시니까 너무 행복했어 그래 이런 신비스러운 아이들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 슈트도디자인을한 거예요? 케이팝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와. 진짜 우리 k p o 은 진짜 자랑스러운 것 같아 요즘에는 다들 노래도 잘하지 춤도 잘 추지 프로듀싱도 되지 뭐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그냥 모든 무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 진짜 너무 멋있어 목요일이 너무 기다려져요 아유, 아직도 목요일이 안 됐어 이제 화요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직 안 보셨으면 그 유튜브에 가면은 영상 있거든요 한번 봐봐요 무, 무대들이 아주 다 진짜 평소에 볼수 없던 무대들이야 너무 너무 좋아 나 하루에도 몇 번씩 돌려본다니까